그리고 이거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이러한 발견이 이걸,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뭘 증명하고 입증하는 거지? 입증하고 증명하다는 뜻이야. 얘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요. 배절이. 목적절이 끌어줬어요이 속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여기 아, 어, 이딴 것들을 입증했다. 대신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모르죠. 그죠 이런 사실은 대하한 사실이 있긴 했다. 이제 들어가 보니까 다시 또 주어가 있어요. 재지 기술이죠. 뭐예요? 어, 통일신라 시대야. 여기까지. 묶이죠 이렇게 될까요? 여기 주어다니니까. 그죠? 네? 어, 1 7 6년부터 935년까지의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의 재지 기술이, 재지 기술이. 자,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202020몇 년을 살고 2020년을 살고 있어요. 두 배나 엄지에 좀 지났는데, 자 뭐했다 어제 더 발전되었다 발전되었다. 자,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비교 비교 대상 이 있어야 돼. 이제 뭐하고 발전했어?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의 그것보다 더발달했다라고하왔어요 중국의 그것보다 우리가 앞서 갔다는 얘기 제일. 이게 뭘받겠어요 얘는? 요거겠지. 단수지? 그래 네. 자, 요거는 이게 왜 써주냐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명사를, 자, 단수면 대수, 복수면 도우즈를 받아주는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뒤에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또는 형용사 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반복되는 명사라야만, 대, 도우즈 바꿔줄 수 있어. 그게 좋을 끝난 거죠? 근데 결국 결정적인 게또 하나 나와요. 자, 그둘다 또한 대단히 제지 기술을 발전시켰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뭘 선생님 하는 거할수 있어? 이해하고, 이해라거할수 있나요? 응. 그치? 응. 그러니까 뭐 바꿔주면 어떻게 됐어요? 에, 어, 어, 어, 뱀으로 봐야 겠죠 일부가 중국 모두 또한 어 대단히 뭐야 돼지 기술을 발전시켰었다 아, 대단히 하이너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매우란 뜻이야 그리고 시계 뭐라고요 배고파 보야 주의할 거몇개 있어 다 됐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완벽한 이해했으면 예 어차피 소수형으로 됐더래야될거면 우리가 칙직해하고요자첫 번째 분석 이렇게 분석해서 뭘로 나간다 직독직해 직독직해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뭐영자 이렇게 가야된다 이렇게, 이렇게. 직독직해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발견은 입증했어요 배대야를 맡기했어요 배대야를 입증했어요 배대야를 다 나오는게 뭐야 재직이 수지지 제지기술지. 어떤 재직이 수지였어 통일신라 시대 재직이 수지였지 통일신라 시대에 쓰는까별 문제는 없을거야 어디 유니파이드 싱과 킹덤이어 들어왔을거요그다 이게 더 발전했다해서 어좀 more advanced. 그럼 뭐 나올래요? 포나으니까 덴마크인데 뭐보다 그것보다. 빽 써주고요. 단수 받으니까. 대러 이들 more Japan or China. 이렇게 쓰면 되지? 끝.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붙서 그걸 서술적으로 설명해주는 계속적 어법이야. 그리고 그두 나라는 모두 t h b o t of them and and both of them. 이 얘기는 both of w h i c h 죠 오케이. 또한 또한 이렇게 쓸수 있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나온 건안 돼요. 이렇게 나온 건안 돼. 요 그냥 그냥 for or uh, and 이렇게 하면, 수면 and also. 그리고 그두 나라는 또한 어떻게 쓸까? 대단히 재지 기술을 발전시켰었다. 대단히. 대부분, 바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납 그래서 a d d highly developed, 오늘 있을게 뭐였을 수페이퍼메이킹 이렇게 나오고 있이 이런 식으로 연결 아, 지우고 다시 쓸수 있을 요싹 지우고, 다 지운 다음 우리가 해석했던 걸 한글을 떠올리나봐요 이러한 발견은? 이러 아? 발견은? 이러한 발견은? 디스 뭐였어 디스 커버 이렇게 나거요 입증했다. p r o e that 대비하는 입증했다. 뭐가? 계지기지. 응? 지기지 뭐라고 해서? The r e f o r m a t i 언제신하시대그 다음 나오고 뭐. The d n i f i e d 신라, kingdom, r or... 해놓고 어. 도발전수. Was, was it more, more advanced than 어? That of either Japan or China. 그치? 이거 컴마 치고, both of which 들어가 u n d e 그치? 그리고 그두 나라 다뭐 했단 응. 얘기야? had highly developed p h o t paper making technology. 끝. 그. 나 지금 해석했던 거 기억하고 그 해석자에다가 지금 영어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응? 이 연습을 반드시 하자. 하자.